구독 눌러주시면 안되나요? 나 아니면 구독 눌러줄 사람도 없다 넌 따라서 응. 대돈님 야동 본대요 가끔 남자 야동 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 야동 볼 수도 있지 남자가 야동 보는 게 약간 글쎄 난 그,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도 야동 가끔 옛날 보고 그랬는데 그렇진 않잖아. 여자라고 야동 하나도 안 보고, 남자라고 무조건 야동 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저도 옛날에 야동 봤는데 집에 와서 안볼 뿐이에요. 재미없더라고. 어, 아, 맨날 내원하는 스타일도 안 나오고. 재미, 여자들은 다 이쁜데 남자들은 다내 취향이 아니야. 아 보다 보니까. 에이, 재미없더라고. 아, 맨날 이상 아저씨들만 나와가지고, 세상에. 여운 기분이 안 나, 볼맛이 안 나. 아저씨들한테는 흥미가 안 땡기더라고 내가. 아니 나는 약간 남자 취향이라서 스토리는 안 봐요. 스토리 있는 거 보면은 뛰어넘기. <웃음> 스토리 보기 귀찮아. 그래서 다 뛰어서 중요한 부분만 보는데 약간 좀 남자적인 취향을 갖고 있어서. 아 근데 거기 출연진들이 내 맘에 안 들어가지고 어왜다막 아저씨 이런 거야. 잘생긴 사람들 가끔 있는데 별로 없어요. 그거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지겨워가지고. 그냥 아유 야동이 다 야동인지 뭐 이렇게 안 보게 되더라고 멋있는 남자가 없어. 윤득님 왠지 쌍화점 애키스만 골라보셨을 듯. 아 아니에요. 쌍화점은 다 봤고 그거 뭐였지? 쌍화점 말고 그뭐 하나 있었는데 뭐 있었는데? 그거는 중요한 부분만 봤어. 쌍화점 말고 그 이름 뭐더라? 그뭐 하나 있었는데 아니 간신? 아 간신도 중요한 부분만 봤지. 간신도 봤는데.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요. 방자전. 방자전이랑 간신은 두 개가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나요. 중요한 부분만 봤거든.